제일 많은데 손잡다은 없지 아무 생각하는 양보를 벌을 지 입시하면 나도 시험 늘었지 복잡해 여기 머릿속은 억혀있지 앨범에 젖금못 자리자 거리를 활보해 오다니 넘치네 시야지맥이에